어, 오늘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 그래프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이 아시아에서 이제 뭔가 집을 사기가 가장 힘든 도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도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홍콩이고요. 그 다음이 런던 다음에 서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파리를 제꼈고요. 싱가폴 도쿄, 뉴욕 <웃음> 상당히 어 K 부동산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버블에 대한 걱정? 그리고 버블이란 이제 붕괴를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좀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주택시장이 예전에 제가, 유, 제가 유튜브 올린 지좀 오래됐죠? 어, 유튜브를 처음 올리기 시작한 게 2015년 정도 연말쯤이었나? 한, 그때 여름쯤이었나? 뭐,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경제 유튜브가 많지는 않았는데, 일부 몇개 있는 것들의 대부분의 돈이 어떤 거였냐면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이제 인상할 분위기였잖아요. 어 그리고 8월쯤에는 거의 할줄 알았는데. 아, 어 9월에는 거의 확실하다. 막 이랬다가 이제 중국이 흔들리고 하면서 이제 그 12월에 대해서 이제 첫 금리 인상을 이제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어,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유튜브 강의가 많았습니다. 어, 뭐 지금은 당연히 다 지워졌죠. 어, 어, 제목을 아, 기억하고서 찾아봐도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원래 그때는 저는 뭐 한국 부동산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어, 그래서 버블 붕괴를 걱정하기 전에 일단 버블이 아닌데 버, 붕괴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때도 길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이 되는게 되겠지만. 이제 한몇 년짜리의 이제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이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특히 이제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 옛날 강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남아 있으니까 혹시 그 구독하시는 분들은 옛날 거 찾아보시면 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어, 그런데 지금도 그때랑 똑같냐? 어, 하나 바뀐 게 있죠. 지금 한국 부동산은 그때처럼 빠지 않습니다. 어, 이 가격을 빠다고 말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어. 서울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뭐 특히 뭐 강남 핵심 지역은 뭐그 이게 뭐 십사가 아닐걸요? 14가 아닐 겁니다. 십사 년이 아니고 십사 대일 거예요. <웃음> 뭐 그럴 건데 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높고 이런 뭐 폭락하거나 하진 않는다더라도 하 이런 형태의 상승을 계속 가기는 또 쉽지 않을 텐데. 문제는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 정책적 자살이 계속되면서 이제 이제 좀 쉬어줘야 될때 모시고 끌려 올라가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다. 는 말씀을 이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고, 일단은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음, 지금 서울은 이제 한때 홍콩을 이제 얘기할 정도의 굉장한 곳이 됐다. 한국의 국격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거의 못지않게 오른 상태다라는 거고, 이게 또 이제 그 하나 자산 컨설팅 회사 중에 나이트프랭크라는 데가 이제 보고서를 이제 그 매년 내는데요. 주요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하고 주요 도시들의 이제 부동산 가격을 계속 트래킹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보면 이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음, 그 서울 전체 평균을 내는게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강남도 있고, 뭐, 강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약간 그, 표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서울은, 어,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1년, 아니, 올해 직전부터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주택가격 이 22% 정도, 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아시아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등 기간 동안에 10% 이상 아시아, 오른 아시아도시는 없었다는 거죠. 서울이 독보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음 아시아 평균이 한한 한 10% 남짓이고 어, 서울이 한 20% 정도 되는데 도시별로 보면 베이징, 도쿄 다음이 서울이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어, 어디에 그 어디에 좀 했느냐 약간 대동성이 한데 그래도 전년 대비 상승률이 한 22% 정도 나오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굉장한 거고 음, 3등이 됐던 1등이 됐던 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 특히 우리나라는 음, 그 주거 유형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제 뭐 빌라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는 같은 평수라고 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뭐안 된다는 건뭐 거의 국민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서울은 2017년부터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잖아요. 전국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아, 완만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기준 하느냐 이거 이 전국 단위로 하느냐 서울 단위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는 게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호되는 아파트들을 보면 어, 굉장히 놀라운 상황. 뭐 이제는 서울이라 서울과 경기의 거의 끝에 있는 아파트들도 뭐 신축이면 거의 다 팔사가 한 15억 정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돼서 자 부, 버블인가 이게 계속될 것인가 만약에 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 만약에 충격이 온다면 그 충격 이전에 뭔가 신호는 없을까. 그 힌트를 주는 나라는 뭐 당연히 일본일 거고요. 일본이 붕괴 직전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제 영상을 캡처를몇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꼭 굉장히 배경이 일본이라서 그렇지 그 80년대, 일본, 80년대 일본이라서 년대 일본 조금 이제 그 엔트로한 엔트로, 그 느낌만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의 말은 거의 현재의 서울과 비슷합니다. 집을 거의 아무도 못 사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고 실제 수요가 없는 가격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집을 뭐몇 십억에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준까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서지,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젊은 친구들은 결혼까지 포기를 하고요. 뭐 포기한 지다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딱 그렇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지금 못사는데 월급 받은 뭐예요. 뭐 주식이 더잘 버는데 음, 그리고 어, 부동산이 우리에서보다 더 돈을 잘 버는데 뭐,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어 정직하게 살아봐야 뭐 뒤쳐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거짓말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웃음> 이것만 놓고 보면 어, 뭐 거의 붕괴가 임박한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음, 그냥 붕괴 임박한 것 같은데 그 일본의 붕괴도 그냥 단순히 많이 어, 엄청나게 오르긴 많이 올랐죠. 어. 그러니까 법블 경제라는 말이 있는 거고 근데 단순히 오르기만 했다는 이유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거시적인 그~ 복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큰 것만 몇개 예, 보시고 가시죠 일단 음~ 일본이 이제 뭐 우리가 버블 경제 때를 생각을 하면 엔화 강세를 아시잖아요. 이제 플라자 합의에서 어 달러는 약세로 가고 일본 어 엔화는 강세로 가는 게 이제 합의를 하면서 어 엔화가 강세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자산시장이 이제 어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무너졌다는 거 대충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음 일단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미국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버블의 형성과 붕괴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빨간색 그래프는 어, 연준의 어, 정책금리입니다. 뭐 예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죠. 이게 정책금리는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그 정말 중요한 거시적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 정도 차이 나느냐를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 일단 왜 중요한가.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2년을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10년을 빌려줬을 때 10년을 이자를 더 줘야 된다라는 것 거의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채권시장도 2년물이 2%면 10년물이 한뭐 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래도 10년물이 금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올려 빌려주다 보니까 리스크가 그만큼, 그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확률이 2년 안에 망하는 것보다 10년 안에 망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미엄을 더 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그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그 은행도 돈을 조달해서 우리한테 빌려주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은행도 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빌려줄 때는 이제 시장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상금리를 붙여서 빌려주죠. 시장금리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장기금리 10년 물 금리에 많이 연동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은행들은 이제 은행끼리 빌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돈을 빌릴 수 있겠죠. 은행이 신용이 높으니까 음. 그리고 단기로 돈을 빌립니다. 제가 집을 사는데 20년 대출을 했다고 해서 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20년 대출을 받아 빌려주진 않아요. 그냥 뭐 하루짜리 혹은 뭐 일주일짜리 안에 단기 자금을 땡겨와서 그거를 이제 장기로 빌려주니까 단기 금리가 은행의 원가고 장기 금리가 은행의 매출인 거죠. 그러면, 이 두, 두 개의 금리가 크게 벌어져 있으면, 크면, 은행이, 매, 은행이 마진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2%를 조달해서 5%를 빌려주면 3%가 은행이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어, 부도율이 조금 있다고 해도 마진이 높으면, 어, 이거 좀 부도가 나도 다른 데서 많이 먹으니까, 어, 좀 대출을 좀 쉽게 쉽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장기금리가 이제 경제가 안 좋고 이러면 시장이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좀 내려가거든요. 음. 그러면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대출해줘봐야 뭐 매출이 얼마 안 되고 어, 그리고 지금 장기금리가 내려간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잖아요. 그럼 부도율은 오히려 올,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죠. 그럼 은행이 하는 게 뭡니까? 신용창출을 해서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혈액을 이제 펌프질 이렇게 돈을 돌게 하는 역할인데 은행이 갑자기 이제 몸을 사리고 별로 이제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돈이 돌지 않아서 동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어, 부도나는 회사들이 나오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부도율이 높아지니 이제 경제가 급냉을 하는 거죠.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은행은 더더 더 몸을 사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업이 부도나서 실직을 하게 되니까 경기가 더나빠져 경기 나빠지면 또 장기금리 내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최악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단기 금리는 말 그대로 단기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장금리가 왜 시장금리냐면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도 있지만, 또 시장이, 그, 경제 성장성이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두 개가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정확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당의 금리차가 이런 식으로 좁혀질 때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조, 어, 높아질 때는, 이, 예, 어느 게 높아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조금 좀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0년물이 2년물 보다 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을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가 역전 된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됐냐. 자 미국이 폴벌커가 80년대 70년대 오일 쇼크 때 1차2차를주면 엄청나게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예, 금리를 굉장히 높은 상황. 뭐 여기 보면 이제 상단이 1 2인데 거의 그 장기 금리는 거의 뭐 이거보다 더 높았으니까 한 최대 아마 높았을 때한1칠 십구 였던것 같아요. 뭐그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이제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쭉 낮춥니다. 아 금리를 좀 낮추니까 장기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단기 금리가 내려오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를가 됐죠. 어 그래서. 어 이제 금리가 너무 높은 게 부담이었는데 금리를 낮춰주니까 사람들이 순통이 아, 튀어진 거예요. 그때 플라자비가 아, 뭐좀 지나긴 했지만 시장이 좀 안정되는 상황에서 우, 우리도 그때 이제 팔십 년대 초반은 좀 힘들었다가 8 0 년대 중반부터 많이 좋아지거든요. 어딱 이유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춰줬어요. 어, 금리를 낮춰고 그리고 이제 순통이 좀 튀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플라자비하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갑니다. 보통 자국 통화 강세가 가면 내수가 좋아지고 외국 자국 통화가 강해지면 우리 후입품의 기준에서는 내가 돈을 더 번거랑 똑같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리고 내수가 좋아지면 부동산은 내수잖아요. 어, 그 내수 그 부동산이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기업들이 또그 와중에도 NN이 그렇게 강세를 감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이 당시에도 제조업 경쟁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돈을 벌다 보니까 호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음. 그리고 이때는 장난의 그림 차가 뭐 약간 기복은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어, 특히 이제 그린스폰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야, 크게 변동이 없이 아이 이 좋은 세상이 계속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좀 있었다가 게다가 그린 폴볼커는 워낙에 매파요 워낙 강경파였기 때문에 그린스폰이라는 사람으로 바뀌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아저 사람은 좀,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음. 좀 완화적으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린스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권력을 지니까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같아 파월도 그랬고, 그래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같아요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볼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린스펀은 오히려 낮춰줄 줄 알았는데 높이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그린스펀 쇼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정당기 금리 차가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게 자 앞에 있는 단기 금리는 의외로 내릴 줄 알았는데 올려가니까 쭉 올라가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 경계가 긴축될 것 같아 안 좋아질 것 같아 내려가니까 이 둘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오죠. 그리고 심지어 역전합니다. 음. 쉽게 말해서 1 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싼 거예요. 음. 이걸 채권을 아시는 분들은 이럴, 이, 서, 이, 이, 이 선을 넘게 되면 2년물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같은 값이면 무조건 장기차 유리하거든요. 어. 뭐 무조건이라고 하긴 그런데 여하튼 같은 2%라면 2년 물이 아니라 10년 물 사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10년 물을 사거든요 그럼 더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돼버리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을 하면 할수록 어. 역전이니까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있는 대출도 다시 조고 쉽겠죠. 예. 네. 그러다, 그게 90년, 91년, 그때 최고조에 이릅니다. 일본이 이때부터 무너졌죠. 일본이 이때부터 붕괴가 됐는데, 사실 일본의 이것도 그림스폰이 이런 식으로 초반에, 뭐, 나중에는 그, 그림스포도 크게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금리 올렸다가는 아주 그냥 작살이 나는것만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계속 내려가는데, 일단 처음에는, 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연준은 제가 뭐 중앙은행장이 한번 되면 아 내가 경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면한번뭐 이렇게 <웃음> 뭐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 스펀이 됩니다. 음. 어, 나중에 또구0 년대 또한번더 실수를 해요. 요거 요거좀 그래프가 잘렸는데그래서 요때 기억하고 요때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 그림 스펀은 그냥 어... 그 초기 그리스폰하고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이 된다 라는걸 이해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중요한 거는 이때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이때 그 80년대 볼커에 대한 두려움이 컸잖아요. 어그 그때 물가 잡는다고 금리 를 너무 올려가지고 미국 제조업에 아주 작살이 나는데 이 그때처럼 또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두 번 올린 것도 아니고 제법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 우와 이건 아니.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돌지 않고 유동성이 오히려 흡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가장 토할게 많겠죠. 그 일본이 터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왜 일본 붕괴를 얘기하면서 일본 그래프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냥 장난기 금리 차고 미국 금리만 넣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좀 크게 보면 장난기 금리 차는.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역전 된다고 해도. 어, 여기는 어 불경기는 요때음영처리가되 있거든요. 역전되고 좀 제법 이따가 나와요. 어, 요게 문제입니다. 장단기금리는 거의 틀리지 않는데 요 역전된다고 다, 바로 다음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아,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조정하는 건 은행의 긴축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더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주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 그냥 대출 이런 거 굉장히 줄이고 어, 대출을 아예 없이 현금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종류 별로 다그 손절 이탈가를 다 지정해놓고 이탈하면 일단 팔고 보는게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그 이탈가를 좀 널널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가까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르기 금리는 좀 봐야 돼요. 음. 물론 그래서 연준이 그 깨달아서 다시 금리를 낮추고 뭐 해서 돌아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바로 어 불경기로 가지 않은 게 일단은 그리스펀도 다시 낮췄잖아요. 근데 낮춘 거에 비해서 돌아 별로 돌아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미 이때 너무 많은 초거상관을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돌린다고 해서 경제가 원래 돌아올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정말 불경기가 왔고 그때는 금리를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파월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금리 올리면 이, 이 지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올렸다가 더 빼야 된다는 거지. 음, 자기도 한번 해봤잖아. 2018년 연말에 한번 올렸다가 다음에 세 번을 빼야 되면서 그때 이제 와신 상담을 했겠지. 아, 금리 올린다는 게 그렇게 아, 뭐 인플레가 무섭고 한건 알겠는데 정말, 정말 많은 걸 봐야 돼. 음,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기준이고요. 음, 이때부터. 그래서 일본, 일본 거를 한번 넣어보죠. 이게 초록색이 니케이 지수입니다. 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앞에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85년 폴라잡이 뭐 이런 거가 나오면서 니케이지수가 쫙 급등을 하다가, 어, 급등을 하다가, 이제, 어, 요 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어, 그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있다, 있다 보니까, 요 때부터 91년 이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요 때도 보시면, 작년 금차가 역전되고 니케이가 또 미국이 불경기 2001년 뭐 그때 다큼버블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니케이가 빠졌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뭐한 십몇 년 얘기하는 게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플라자 합의하고 그냥 단순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거기 부동산 버블이 됐다고 라고 생각하잖아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세로 간건 맞아요. 그거 뭐몇년 만에 뭐, 1달러당 320엔 하던 게 125엔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환율이 뭐, 2, 3년 만에 갑자기 5, 600원으로 가는 거거든. 요 그건 맞는데, 금리는 나중에 낮춥니다. 어 바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버블이 온게 아니에요. 어. 버블이 온 이유는, 일본이 버블이 온 이유는, 에나가 강세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갈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빠른 후드 엔화 강세 가잖아. 그러면, 일본이 만만치 않은 나라인데, 엔화 자산을 가지는 건 괜찮겠죠. 아니 니케이가 옆으로만 가도 어, 옆으로만 가도 어, 한차익을 이 먹을 수가 있잖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플라자비 때문에 엔화가 이 정도로 강해질 거였다면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낀 글로벌 자금들이 다어 일본 자산 엔화 자산을 살려고 뛰어들어오니까 엔화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강해진 걸 보고 와 정말 이게 맞았네 하고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주식 사고 부동산 사는 거죠. 응. 어. 우리도 그 코스피 좋았을 때 환율 높아진 적 있나요? 아니죠. 오, 올해 보세요. 올해 초에 좋았잖아요. 올해 초에 천, 어, 천, 뭐, 20원까지 갔나? 천오십원 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니까 천백 몇십원까지 올라가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환율은 원인이기보다는 결과인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일본은 이제 거의 뭐준기축통화니까 우리랑 일대일로 보기좀 어렵습니다만 자국 어, 그 통화 어, 환율로 봤을 때는 강해지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음. 그래서 실제 붕괴되기 전에 그러니까 니케이가 이때 1990년 뭐 이때쯤에 붕괴되는데 이때 1990년 8월에 일본의 중앙은행 금리가 6%입니다. 응. 음. 그리고 우리가는 아 제로 금리까지 갔는데 2001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밀히 말해서 일본은 엄밀히 말해서 저금리로 법을 온게 아니고 너무 저금리가는데 주저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십몇 년을 겪었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6%였던 금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완전 난리가 났는데도 일세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두 번씩 찔끔찔끔찔끔 하다가 결국 이제 0.1까지 내려오는데 사실상 대로 금리 내려오는데 11년 걸렸어요. 11년 어. 그러니까 저는 일본한테 배워야 되는데 정책을 할때 이렇게 이이게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감 없고 뭔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 제로금리 가는 그 11년 동안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높이려고만 했어요. 그버닝키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싹을 자른다. 어. 지금 코로나 때 연준이 딱두 어, 그냥 샷두 두 번만에 그냥 제로금리로 바로 가버린 거잖아요. 어. 그건 뭐겠습니까? 정책을 하려면 화끈하게 시장이 우호할 정도로 해야 표시가 납니다. 시장이 아 이제 금리나 해야 돼뭐 이렇게 하면 뭐, 겨우 뭐 끌려가서 한,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하, 하고 욕먹지. 응, 하고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느냐. 차라리 전국민 다 주는 게 부담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전국민 다 이런 거 오차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자영업자만 보상을 하든가 그렇죠. 음.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일본도. 그래서 지금까지 통념하고 좀 달리 갈 필요가 있겠다. 하다못해 교육방송 입이 있을 이런 데서도 다큐멘터리에 보면 일본의 법으로 저금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웃음> 근데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일본이 또 나름 대단했던 거는 그때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아주 그냥 4만원 찍을 뻔하다가 뭐 12000도 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정치 테마주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경, 성장률이, 뭐, 초반에 4.8, 4.3, 뭐, 나중에 아마 뭐 거의 작살이 납니다만, 초반에 잘 버텼고, 그리고 경상수지도, 이 와중에, 돈은 어, 또잘 벌어요? 어, 그러니까 망한, 뭐,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겠죠. 어, 보통 나라 이정도면 그냥 진바브웨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저기 남미에 이런 한때 잘 나갔던 건데 그래도 버티는 거는 이제, 하, 얘네들 제조업은 진짜 대마홍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블은 저금리가 원인이 아니었다 어, 라는 겁니다. 오려 그리고 버블의 붕괴도 일 많이 오른것 때문이 아니라 어, 미국의 거시 환경 변화가 트리가 역할을 했다. 어.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음, 지금 매크로 상황 왔다가 음,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뭐 이렇게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어, 뭐 하긴 하는데 테이퍼링뭐 9월에 뭐 얘기할 것 같다. 뭐 얼씨티드 전화 보도도 있는 테이퍼링은 긴축 아니죠. 어, 그냥 이제 완화를 줄이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어~ 장당기 금리 차가확확 줄어들 정도로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 빨리 강하게 올리려고 하느냐 아직은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처음에 말씀 차트에 가 보여드렸던 일본의 이제 붕괴는 좀 약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승 하나는 갔죠 상승에 상승한 게 많다는 거. 그럼 이제 내부적인 걸 보자. 내부적인 걸 보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국의 통화가 그런 그 정상 궤도를 이탈하면서 강해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을 다 터트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일단 첫 번째 한국은 정책적 자살 때문에 2017년부터 코로나 시점까지 일, 먼저 상승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재정정책, 뭐 통화정책, 제로금리, 뭐정책이나 정책을 하루, 뭐, 연준이 하루에 다섯 개씩 쏟아낼 정도로 강력하게 쏟아냈기 때문에 그 유동성과 정책의 힘으로 음, 지금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지 음, 유동성의 힘으로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예, 그러면 그 안에 펀더멘트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어, 좀 이렇게 리포트가 나와가 제가 몇개발췌를 해야 하는데,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득이죠. 어, 개인들이 집을 사니까, 어, 이제 대출을 해서, 뭐 이자가 싸더라도 그 이자를 못 내면 부실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들의 소득은, 약간 약간 튀어오른 거는 재난지원금 때문이에요. 어, 근데 어찌됐든, 기존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음,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외국을 지운다더라도 쭉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서 코로나 이전, 미국 전체로 보면 개개인만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소득오로 좋아졌다. 어, 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금융위기 때는 너도 나도 집을 샀고, 그 빈집을 돌 수가 없으니까 자 렌트를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임대료 부담,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보다는 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 부담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때는 이제 임대료가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집값을 다 대출을 해주니까 다 집을 사가지고 그냥 임대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솔직히 조금 뭐 별로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내려갔겠지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대출을 대출을 백 퍼센트로 소득이나 뭐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해주다 보니까 그~ 그 이자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 하늘색이 소프라임 그 직전까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세기 그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 때가 특이하게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보다 대출금 상한 부담이 더 높아졌죠. 다들 그냥 능력 밖으로 집을 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 임대료 부담보다는 임대료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고 있는데, 더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집 없는 사람이 불리한 환경이 난 거죠. 음. 그러니까 집을 집을 살수 없어서 임대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그냥 집을 사서 대출을, 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의 부담보다 더 높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 코로나 이후로 어, 뭐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죠. 어. 지금 현재, 어, 우리 상황도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상황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소프라임 이후로 부동산 총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이 최근까지 거의 과거 평년 대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나 아, 어, 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지어서 분양도 하고 할 텐데, 이 집값이 또좀 오르면 또 서브프라임 때 상당하고 막 하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008년 이후로, 이때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주택 공급은 주, 예, 놀라울 정도로 낮아져 있고, 서브프라임 이전에 이렇게 뭐 난리가 나기 전부터의 상황보다 레벨이 훨씬 낮습니다. 일단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기존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그, 어, 그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대량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집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집들 중에 지금 이제 살수 있는 집들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공급되고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보통 뭐 고등학교 정도 되면 다 독립해서 살고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이 지금 30대 후반까지도 부모랑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더 많이 늘었죠. 왜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뭐 월세도 비싸졌고 집을 사서 나간다는 건 이제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금은 딱 보면 공급은 없고 자금은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도 공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그 사망 많고 이런데 지금 안 되는 근데 그 사람의 건설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만한 땅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거기 각종 인프라와 뭐또 심지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공급 부족 상황이 빨리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더안 돼요. 그리고 자재가 공급 쇼티지 때문에 자재가 오질 않아. 그리고 목재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했던 것들 다뉴스에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공급의 수요는 더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공급은 더 줄어든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집값 상승은 뭐 놀라운 게 놀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됐건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그 공급이 되고 이 차트에서 중요한 게 서프라임이 터진 게 2008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2006년부터 집, 그, 가게, 주택 공급이 폭발하거든요? 음. 그니까 러 이거 내려간 것도 설명드렸는데, 이거 사실 오른 거 진짜 중요해요. 그니까 러 보통 때는 이 정도 아리가리 하다가 2006년쯤 되니까, 아, 이제 집값이 무조건 간다는 생각이 이제 거의 대중들한테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어, 그냥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팡 터지니까 아무래도 어, 상승률이 둔화 되겠죠. 공급이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뭐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산다 하더라도 공급이 계속 되니까 상승률이 둔화가 되죠. 그러면 집값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와줘야지 이자 빼고 남는 게 있을 건데 고, 어, 떨어지진 않더라도 상승률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어, 소위 말하는 뭐 연거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제, 그,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너도 나도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 쫙 퍼졌던 게 이제 서프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그럴려면 최소 공급이 의미 있게 눈에 띄게 확 늘어나고 한2 년은 지나야 된다는 건데 이런 형태의 공급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지금 당장 가능할까 한다 더라도 요 사이에 비었던 것도 채우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고 이거 초과해서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빠지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 그냥 있는 사람이 그냥 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그때부터 부실의 신호가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능력 밖으로 오버했던 사람들이 오버이트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뭐 제일 심인게 뭐겠습니까. 모기지 연체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뭐그 때가 됐는데 이제 대출이나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 그래서 소득 대비 임대료나 대출금 부담을 보는데 내려갔습니다. 원래도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내려갔어요. 왜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건 올라갔는데 왜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임대료가 원래 100만원인데 120만원 어, 그러면 부담이 는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소득이 40% 늘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미국분들 돈잘 벌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웃음>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연체율이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이제 론의 나라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스쿨론 차는 오토론 뭐뭐 뭐 여하튼 뭐 일단 대출로 시작하는 게 이제 미국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그 어떤 형태의 대출이냐에 따라서 이제 연체율을 계속 추적을 하는데 여기 뭐 제일 진한 게 모기지 모기지가 제일 크겠죠. 사실 뭐 차를 뭐, 마이바 이런 거살거 거 아니면 몇 억씩 그, 할부를 끊을 일은 없을 것이고, 대부분 큰건 이제 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체율이, 어, 모기지가, 이자가 제일 많을 텐데도, 원금이 클 테니까, 제일 낮아요. 그리고, 계속 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경기 따라서 특히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신용카드 연체율은 지금 미국 한 10% 정도 됩니다. 꽤 높은 거죠. 아주. 음. 근데, 와, 모기지는 이제 주체적으로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실이 늘어나고 왜겠습니까? 부자들이 집을 샀어. 그래요. 서브프라임 어, 때는 그냥 걔도 집을 샀잖아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개나 소나 집을 받고 지금은 부자들이 집을 사니까 부자들이 연체를 안 해. 그러니까 부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우와 이거 곧 떨어질 거야 말하기에는 좀그좀 좀 아직은 좀 약한 것 같다는 점이 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우리는 이제 l t v 가한 40이고 뭐또 9억 넘어가면 20% 15, 어, 15억 넘어가면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이제 주별로 좀 다른데, 69%에서 79% 이제, 사이가 LTV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집값이 내려가면 이제, 소위 말하 깡통이 되는 건데, 깡통의 비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한 3% 정도 돼요. 어. 그럼 뭐, 없는 거지, 뭐. 100채 <웃음> 그러니까 중에 한세채 정도가 이제, 그 그냥 풀로 대출해가지고, 이제, 까딱까딱 하고 있다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뭐, 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깡통의 비율도 낮고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고 연체도 낮고 어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 렌트 임대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소득은 늘고 있고 이런데 집값이 갑자기 빠진다는 것도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음뭐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이제 집값이 드디어 이제 폭락한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밑에가 받쳐주는 게 너무 센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하고 그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음,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어, 금융안전보고서 어, 정리가 잘돼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가계부채는 어, 제가 지난 강의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LTV를 낮추면서 쭉증가율을 하락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연, 어, 진짜 말 그대로 저금 연결이 시작되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지만 어, 금융 안정지수라고 한국은행이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높아지면 불안정한 거고, 이게 내려가면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낮아져 있습니다. 아, 물론 뭐, 코로나가 한창 할때 위기 단계 만한2 0까지도 갔고, 뭐, 그 주의 단계를 좀, 좀 건드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금융 취약지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정지수도 오른데 취약지수도 오른다. 이게 뭐겠습니까? K 양극화죠. K 양극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괜찮은데 그 상황에서 잘못된 사람들은 뭐 근데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뭐 대표적인 뭐 자영업자분들. 그래서 지금 뭐 임대료 못 내고 직원들 월급 뭐안줄수 없으니 뭐 대출 받고 이런 분들은 뭐그 늘어나니까 이제 취약 지수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융 시장은 좋으니까 또 안정 지수도 같이 올라, 어, 어 안정되는 이좀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진짜 의미는 연끌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회색이 기타 기타 대출인데 최근에 어, 둘다 코로나 이후로 두개다 늘고 있는데 기타가 더 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든 뭘 사고 싶든 이제 워낙에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다른 대출, 뭐, 신용대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가게 대출 넣는 것보다 더 빨리 된다. 사실 가게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겠습니까? 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요것도 보면, 최근에 회색이 더 늘고 있어가지고, 최근 상황이 우려,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말하기에는 뒤가 구리지만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원인을 제공한 건 전부 다어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업 뭐 우리가 이제 일 금융권 이 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나눠 보니까 은행은 그냥 어 적당히 좀늘는 상태인데 비은행 뭐 보험이라든가 뭐 카드라든가 뭐 이런 애들의 대출이 늘고 있다. 이거 뭐겠습니까? 신용 대출을 쪼그니까 풍선역가죠. 어, 풍선역가. 가계대출은 이미 할 사십 만점적입니다. 내가 1 0억짜리 집을 샀는데 사억밖에 대출이 없어요. 그거 굉장히 그그 그 집값이 반토막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안전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좀 됐는데 이제 그게 워낙 다른데서 쪼그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늘고 있다.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이걸 보고, 어, 신용대출이나 뭐 DSR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 전반적인 이런. 그리고, 그, 그리고, 이런 은행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당연히 이자가 비싸겠죠. 어, 그러니까, 어, 우리 그 소득 대비 금융자, 금융부채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최근에 1년에 이런 상황들을 우려스러운 건 맞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도 어차피 필요한 건 맞는데 저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조금 나빠졌 아니 그 우선순위가 조금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닌가. 음, 지금은 이거는 좀 나중문제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 코로나라는 난국을 일단은 벗어난 다음에 이제 이제 부채 관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면에 있으면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그게 제 우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것도 쭉설명드는데 우리나라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 대출이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늘었냐. 뭐 이건 고소득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린 겁니다. 뭐 집을 사든 뭘 사든 하기 위해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 차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금액별이나 머리수나 둘다 줄고 있어요. 어, 그,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시, 에, 그, 부채의 양은 늘어나는데, 질적으로 그렇게 나빠진다고 봐야 되나? 물론 비은행권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기, 그, 대출이 늘어나는 건 우려스럽지만, 그거는 워낙에 교제가 강해서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고. 그리고 저, 요즘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소득자들이 있고, 물론 뭐, 여기, 그, 저소득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11%. 이분들은 지금 십메덕하는 10, 아파트를 지금 대출해서 사겠다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 지금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 과반을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음. 뭐 신용은 고신용자들이 훨씬 많고 고, 어, 수, 어, 소득 수준도 대부분이 고소득자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은 어, 내려가고 있죠. 오히려 늘은. 에, 대출금, 대출 금, 대출 차주도 늘었는데 연체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은행 가계대출 이런 것들은 뭐 연체가 거의 없고요, 어 원래 없었고 이런 것좀 늘어나는 것 같으니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그 총량을 집중해야 되나? 전 내수나 뭐 이거 좀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급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 차트 보여드리면 공급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급이 늦는데도 많약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건설하는데꽤 있어요. 꽤 있는데 서울로 고 보겠습니다. 서울은 뭐 없어요? <웃음> 아니 평년이 한 그래도 2만 5천 뭐 이렇게는 되는데 2만 5천도 평년보다 못한 거죠. 근데 2 4년이거 만 개도 안 됩니다. 어, 요때 전세 값이 어떻게 될까? 음? 지금 올해가 21년이니까 22년에 이제 뭐 갱신을 좀뭐좀 뭐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2년이 남이면요 때쯤이잖아요? 요때 이렇게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위에 후연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짓는 집만 보이는데 없어지는 집은 잘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살수 없게 되거나 뭐이런저기 자연적인 또 멸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것들은 이제 크게 변화 없이 이 기본적인 수요가 있어. 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공급을 해줘야 고, 적어도 공급 부족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데 공급이 없죠. 그리고 지금 당장 못 늘린다니까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제 이제부터 한다고 한들 언제 되겠습니까? 15년 후에 입주한다니까요. 내일 뭐 당장 못 해도.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과 미국이 현재는 코로나 이후로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어, 일단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연체율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차주나 뭐 금액별로 봤을 때 절대값은 늘어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소득이 좀 빠르게 늘어서 그 소득 대비 비 부담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거, 요 정도 차이가 있고 전반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고 그리고 수요나 유동성은 지금 금리 인상이나 뭐 d f r 교재 이런 걸로 막기에는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든다. 아 그럼 저는 어떻게 그 그러니까 수요를 좀 분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금 뭐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저는 그 일반 공급은 그냥 다 그냥 추첨제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내가 청약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일인 가구든 뭐 오인 가구든 할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먼저 필요한 사람들, 거점이 가점이 높았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특별 공급으로 바꾸고 일반 공급에다 추첨으로 가서 그러면 나도 그 청약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전세 끼고 집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좀안할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지금 첫 번째 일본을 말씀드리면 매크로적으로 지금 현재 위험하냐. 아직은 아니다. 어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어, 금리 인상 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닌데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하면 그건 악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인상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한 다음에 계속 올릴 것인지, 나름 텀을 줄 것인지, 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일 것인지는 이제 같이 따라가며 봐야 되니까. 근데, 봐야,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매크로적으로 일본의 90년, 91년 같은 그런 위험 상황은 현재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공급은 어 글로벌하게 좀 부족한 상태. 예. 그리고 후요는좀 어느 정도 이혼을 할수 있겠지만 이게 교재로 예, 맞기에는 뭐더 이상 교재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d s r 뭐한더 줄이고 뭐 LTV 한 20%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그 금융 부채의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게 약간의 리스크인데 아직 연체율이나 이런 걸로 확인 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미국은 그것조차 나이스하고 어,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부동산의 빠른 붕괴를 걱정해서 미리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좀기우가 아닐까 라는좀 생각을 하고 그걸 그것 때문에 오는 부작용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뭐 이게 또 이러저러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음. 제가 마지막에 늘 말씀드리는 거 혹시 이런 거시경제나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하셔가지고 질문 주시고 하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이제 그 하나 소재거리가 되니까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